오늘은 연애에 크게 관심 없는 ISTJ를 꼬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ISTJ의 전체 사고 흐름을 관통하는 얘기이므로 모든 생활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만약 ISTJ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었을 때 ISTJ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ISTJ 기준 아무리 관심 없는 사람이어도 고마워서 호의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반면 ISTJ 기준 호감 있는 사람의 호의를 받았다면 보답을 넘어 더 호의를 베풀려고 할 것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상대는 ISTJ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미션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 초반 숙맥 ISTJ에게 선통 선전화를 한후 다음에 시간 날때 여유 있을 때 먼저 전화해줘라고 하며 ISTJ는 이걸 하나의 미션 숙제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ISTJ는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적절한 타이밍을 살피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렇게 ISTJ가 미처 몰랐거나 잘 못하는 것들을 기분 안 나쁘게 딥러닝 시킬 수 있습니다. ISTJ는 연애를 시작해도 현실적인 부분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ISTJ는 데이트를 마친 후 귀가하는 길에 본인이 얼마를 소비했고 어떤 부분에서 과소비했는지 체크합니다 바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ISTJ는 연애 초반부터 함께 맞춰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따라서 ISTJ가 과소비를 줄이는 걸 돕거나 재테크를 통해 절약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좋아합니다 이외에는 ISTJ를 통해 무언가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성장하는 것을 ISTJ는 매우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STJ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 상대의 매력뿐만 아니라 서로의 외부적 상황도 고려합니다. 이때 상대의 외부 상황이 복잡하다면? ISTJ는 아무리 상대가 좋아도 한발 물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상대가 곧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과 연애하는 게 부담이 될것 같아 섣불리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인생 타이밍이 맞지 않아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외부 상황이 복잡할 때 해결책이 있을까요? ISTJ가 연애를 시작할지 말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주로 ISTJ의 상대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들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ISTJ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데, 상대 입장에선 답답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때 ISTJ의 고구마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1.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만약 ISTJ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확실한 시그널을 많이 주면, ISTJ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ISTJ의 결정을 천년만년 기다릴 순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ISTJ에게 대놓고 결정할 시간을 정해주고 데드라인이 지났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으면 거절의 표시라고 간주하겠다고 합시다. 그러면 ISTJ는 제한된 시간 내에 상대에 대한 관찰을 집중적으로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i s t j 는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곧장 모든 걸 오픈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연애를 시작했더라도 혹시 내가 미처 못본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마치 운전할 때 끼어들기 하는 차는 없는지 전후좌우 유심히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연애 상대를 시간을 두고 차차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연애 과정이라 느낍니다 어느 정도 사회화된 i s t j 라면 빠르게 불타오른 사랑은 그만큼 빠르게 식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도저처럼 돌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 속으로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 ISTJ의 기본적인 연애 페이스는 동물에 비유하자면 거북이와 비슷합니다. 거북이의 걸음이 느리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까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거북이의 느리지만 신중한 한 걸음이 연인관계를 장기간 꾸준히 유지시킬 것입니다. 먼저 ISTJ가 한숨 돌릴 때까지 존버하는 마인드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 존버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면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ISTJ에게 주말 공휴일에 커피 한 잔, 식사 한끼 이렇게 가볍게 제안해보세요. 처음엔 힘들어서 거절당해도 몇번 요청하면 수확할 것입니다. 그렇게 밥 친구, 커피 친구 사이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인내들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도를 못 나가서 답답해 할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일이 바쁜 ISTJ에게 숨을 쉬게끔 돕는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ISTJ가 먼저 어디 가자고 제안하면 바운더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ISTJ와 사귀기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 단계인 혼인신고면 좋겠지만 훨씬 절차가 덜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ISTJ와 편하게 말을 놓는 것입니다. 이는 호칭을 편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평소 예의범죄를 중시하는 ISTJ와 말을 편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서로 어느 정도 친하다는 생각을 공유해야 자연스러운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ISTJ 모든 바운더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또한 ISTJ의 프라이빗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전 작업이 됩니다 주로 썸 단계일 때 말을 편하게 하는 절차를 밟으면 좋고 늦어도 연애 초반까지 진행해 두면 좋습니다 사회화가 덜된 ISTJ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ISTJ는 연애와 결혼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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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것은 상대에게 푹 빠졌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상대를 놓친다면 후회할 것 같으니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달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ISTJ와 연애할 때 각자의 연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ISTJ 상대로 의뢰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 대놓고 상하관계를 설정하진 않지만 사회적 우월감을 앞세워 상대에게 상하관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인지했다면 그 즉시 태도 변화를 요구하거나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별 통보해야 합니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연애할 때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ISTJ가 평소 잘하는 손절을 상대방이 먼저 통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ISTJ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ISTJ에게 딥러닝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대부분의 30세 ISTJ는 자립하기 위해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10살 연하와 교제하면 하루하루 재밌게 보낼 순 있어도 ISTJ 스스로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30살인 내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는데 내가 20살 학생과 같이 지내는 게 합당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제 이런 사례에 해당된다면 20살 학생분께서 끊임없이 안심시키고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30살 ISTJ라면 오히려 40살 이상과 연애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선호하는 ISTJ에게 사회 경험이 10년, 더 많은 사람이 이상형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살 연상 연애 상대는 ISTJ를 길들이기보다 동반자 개념으로 대하면 ISTJ가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도시 청해 주시 여사 겸스 헤네이 드덕 j i y u n g Sang Yul Tong Ha Istjywa Yui h o n In Shingo Ha Shigil Gi Won Hat Neda Istj World Membership A Gheed Ha s h i m y u n Secret y i y n g Sang Bon In d u o n Fan y o u n g Sang Vlog ASMR d u n n Total n e g a j i e Benefit Yul Nu Liel Su It s u b Neda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 Gheed Ha j u Se Yor